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324번 탈락. What <laughs>